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창세기 28장, 29장 이삭과 리브가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단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 그리고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형 에서도 속였어. 게다가 화가 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브가가 좋은 수를 생각해냈단다. 야곱을 잠시 동안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한 거야. 라반은 리브가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에 살고 있었어. 리브가의 고향은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야. 그먼 곳까지 도망간다면 에서도 야곱을 잡지 못할 거야. 에서의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또 야곱이 리브가의 고향에서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만나 결혼한다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이삭은 야곱이 라반에 가 있는 것에 찬성했단다. 이삭은 야곱을 한번더 축복해 주었지. 이삭은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더 배웠단다. 가장 중요한 아들은 자기가 좋아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도 분명해졌어.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람과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니? 지금 이삭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나중에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이제 이 모든 약속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거야. 어느 날 에서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야곱은 도망을 쳤단다.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다른 수가 없었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다 자기 잘못 때문이지. 삼촌 라반은 아주 멀리 살았단다. 얼마나 오랫동안 삼촌 집에 있어야 할까? 에서 형의 화가 풀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까? 야곱은 그먼 길을 혼자서 터벅 터벅 걸어갔지. 슬픈 마음으로 걸어갔어. 밤이 되어 날이 깜깜해졌는데 주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어. 하는 수 없이 야곱은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잤단다. 하룻 밤쯤이야 들판에서 이렇게 잘 수도 있지. 야곱은 돌을 베고 자리에서 누웠어. 그날 밤 야곱은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어. 꿈에서 야곱은 사다리 같기도 하고 계단 같기도 한 것을 보았어. 그런데 그 계단은 아주 높아서 하늘나라에 닿아 있었어. 그리고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라 내리라 하고 있었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계단 저 위쪽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가난 목소리가 아니었단다. 야곱아, 내가 너를 항상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나중에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중에 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다. 다음날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나기 전 야곱은 자기가 그 전날 밤배고 잤던 돌을 똑바로 세웠단다. 그리고 말했어. 내가 나중에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돌 옆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거야. 이곳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야. 이곳 이름을 베달이라고 부르겠어. 긴 여행 끝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 삼촌에게는 딸이 두명 있었어.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두 번째 딸 이름은 라헬이었지. 라헬은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고, 레아는 그렇지 않았어. 라반이 말했단다. 야곱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도록 하게. 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될것 같군. 그럼 내가 받고 싶은 품삭을 한번 얘기해보게. 삼촌이 묻기를 기다렸던 듯이 야곱이 대답했던다. 삼촌, 저는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를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 라반의 가축은 점점 수가 많아졌어. 왜냐면 야곱이 가축을 잘 돌보았거든. 7년의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단다.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지. 그 나라에서 결혼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와 조금 달랐단다. 야곱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들어봐. 라반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낮에 결혼잔치를 열었어. 그리고 밤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신부를 야곱에게 데리고 왔지. 신부는 머리에 천으로 된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 그 면사포 때문에 야곱은 신부를 잘볼수 없었지.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잔치를 하고 결혼을 했지.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어.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인 거야. 그래, 이번에는 야곱이 속은 거야. 예전에 야곱은 눈이 먼 아버지에게 자기가 애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지.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신부로 주면서 야곱을 속였어. 자기가 남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도 속임을 당한 거야. 그런데 야곱을 속인 라반도 정말 비겁하지?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났단다. 그리고 아주 슬프기도 했지.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닌 라엘이었으니까. 삼촌 라반이 말했단다. 이곳에서는 말이야,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하게 되어 있다네. 그러니까 레아 먼저 결혼을 해야 했어. 이제 라엘도 자네에게 심부러 주겠네. 라엘과 결혼하는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주게.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헬과도 결혼했어. 야곱은 두 명의 아가씨와 결혼했고 그 바람에 아내가 두 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또 7년을 일해야만 했지.